지금 신앙이 뭐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니까 교인들은 나는 구원을 일단 받았다, 야. <웃음> 구원 받고 다 끝났다, 이거지. 죄도 사해 주니까 슬슬 즐기고 재밌게 살다가 1일조금잘 내고 주의 종이나 잘 받들겠다 가면 나는 천국을 간다. 다자기들 보장받은 거야. 그런데 미안하자면 하나님께서 10개명이라는 걸 내려보내서 인간 너희들은 이 10가지를 지키고 살았다는 개명을 내려보내신 게 있어. 죽어서 통과나 이렇게 관문이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 죄를 다 구원을 받았냐 이거지. 이게 지금 교인들의 믿음이야. 그게 얼마나 편해? 와서 기도하면 또 죄사 안 받고 없어지고. 그러 뭐야? 사악한 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죄진 것은 자기가 갚아야 돼.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아. 나무 돈 떼먹고 나무 이빨 뿐자라고 갖다 빌기만 하면 뭐, 죄를 용서받아? 강도질 해가지고, 5천만원 도둑질 해가지고, 500만원 갖다 교회다 놓고 기도하면, 11조 받쳤으니까 죄가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십계 명이라는 것은, 네가 죽어서 통과하는 10개의 관문이니까 그걸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린 것도 인간이 지킬 수 없으니까, 죄 짓고 와서 해결하라.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결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선한 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해계의 근본이다 하는 그것도 지금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